Se dice que John Cook sigue corriendo hasta el día de hoy Solo que él corre así Kim So s j i n 데부자 가자 어 가자 어 오늘은 러블리 아미 뭐, 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어요 You're so lovely I'm so lovely We're so lovely lovely lovely lovely l o v e y u for Being here, guys, we love you so much on this show. You have had the most incredible time since you were last here. You are fresh off your Grammy performance. You are the first, it's incredible. Yeah, really. but... what do you do if you forget a dance move? You do, it's not in my vocabulary. <laughs> <Yeah>. <laughs> <laughs> What do you yeah. do If you mess up? Noo o t n t n e n di n i b e r h a a h a a y t o it g w n a t 아, 사고 이거 안다 이거 아 Dios, dame paciencia, porque si me das la fuerza, lo mato. 근데 음악 음악 없어? 오! 아 짱이잖아요. 음악 죽이잖아요. 다른 거없어 이불을 감수해. 에? 뭘 이불을 왜? 부르시네. 야야 돼. 아, 야 돼. 아, 맞아야 돼. 야 돼. 아, 야 돼. 아, 맞야 아, 맞아야 돼. 아, 맞자야 돼. 야 Jimin, <but> <놀라> <자야 Zemin. 놀라> s <was so> <놀라> a y a Zimin, s a y a u a p o lo s l a s m u j e r e s s e c a l i e n t a n y a lo s s a y a g t a s a j a a d i s c i a o 진짜 가요?